응응 아, 아, 뭐야 엄마 지금 몇 시에요? 8시 50분 아 맞다 방학이었지? 휴방학이라서 행복 그럼 엄마 방학 얼마나 남았어요? 한.. 어. 한달 남았나? 하루 남았어 어? 방학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? 그렇다면 오늘은... 하루종일 자야겠다. 내일은 분명히 잠이 부족할 거야. 어? 우와, 우와, 너 방학동안 다이어트 했는데 성공한 거야? 그럼 오늘 나를 위해서 선물을 좀 사줘야겠네. 자, 여기요! 치킨 시키고, 콜라 대형 시키고, 피자 엑스라지 시키고, <웃음> 치즈볼 시키고, 베스킨라빈스 시키고 그리고 또 이런 애들도 시키 시켜... 와 얘도 새로 나왔네 오더 매운 고추 치킨 뭐야 마지막 날에 너무 많이 먹었더니 그동안 살뺀게 다시 쪘잖아 아싸 오늘은 방학 마지막 날이니까 게임만 해야지 오오 오, 드리프트 와 드리프트 좋았어 누가 임포스터냐 엔터 나 임포 아니거든 어 좋았어 사실은 나 인포지롱. <웃음> 저녁 7시. 어 뭐야 어, 핸드폰을 너무 많이 했나 눈이 부어버렸네. 어, 이래서 칠판 개시는 보이려나. 어. <웃음> 게임 많이 해서 속상. 오늘이 방학의 마지막 날이라고? 그렇다면 오늘은 신기한 대자연을 마음껏 만끽해야겠어. 대자연하 내가 간다. 어? 이불이 대자연을 가려버렸네? <웃음> 어? 도시가 대자연을 가려버렸네? 뭐야? 도대체 대자연은 어디로 찾을 수 있는 거냐고? 밤 11시가 되었다 난 11시까지 공부를 하였다 깐아 빨리 자야지 잠시 도서관에서 잤다니 턱이 돌아갔네 뭐? 와우 아싸 친구를 만난다 방학 마지막 날 오케이. 아, 어떡하지 방학 숙제 하나도 못했는데 그래 뭐 그깟 방학 숙제 안 하고 좀 혼나지 뭐. 그래 오늘은 그냥 열심히 내 마음대로 노는 거야. 사실 밤이 아니라 낮이었다는.